네, 안녕하세요. MD홍입니다. 오늘은 LCD 빔 프로젝터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빔 프로젝터에는 크게 LCD 타입과 DLP 타입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먼저 DLP 프로젝터부터 알아볼게요. 그 DLP 프로젝터 안에는 그 DMD라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칩이 있어요. 근데 DMD라는 칩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 조그만 영상 칩인데요. 여기 LCD 디스플레이처럼 거기는 어 조그만한 거울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어느정도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FHD급 DMD 칩을 들여다본다면 FHD면 가로 1960, 세로 1080 둘을 곱하면 200만개 화소예요그 DMD 칩에는 200만개 깨알보다 5백분의 1 작은 거울이 달려있습니다. 자 200만개의 거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걸 아 필름 식각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면 DLP 방식이 와 그게 말이 돼? 현대과학이 그렇게 뛰어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LCD도 그 정도 기술적인 난이도가 됩니다. LCD는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하죠? 똑같아요. FHD LCD 디스플레이에는 200만 개의 화소가 있어요. 방이 있어. 격자 안에. 그방 안에는 리퀴드 크리스탈이 들어있어요. 액체 형태의 크리스탈. 여기 전기를 통해주면 은 걔네들이 그 신호에 따라가지고 안에서 액체가 결정처럼 구조화가 돼. 그러면서 선별적으로 빛을 통과시킵니다. 이거나 저거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설명 들어보면 d l p 가 훨씬 더 대단해 보이거든요. 왜냐? LCD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맨날 들여다보고 있잖아. 엄청난 기술인데도 신기하지가 않은 거야. 이제. 방금 얘기 드린 DMD 칩의 나노 거울 있죠. 그 거울은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냐면 LCD 디스플레이의 화소보다 훨씬 더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DMD 칩을 사용하면 DLP 방식이라고 하죠. 빔 프로젝터를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요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선명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거울로 반사하는 거기 때문에 열 발생도 적어요. 열 발생이 적으면 또 따라오는 거. 펜을 약한 걸 써도 되지. 펜 소음도 적습니다. 그러나 DLP 방식의 프로젝터는 화질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색감이 안 좋아요. 화면이 어둡고 차가운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머럴드빛 바다 있죠. DLP에서는 구현을 못해요. 색감을. 그리고 사하라 사막 뜨거운 햇볕 아래 펼쳐진 황금빛 사막. 그것도 DLP 프로젝터는 그 색감을 구현을 못해요. 자 신기하죠? DLP가 LCD보다 새로 나온 기술인데 그리고 광고할 때 DLP가 더 좋다고 선전하는데 왜 색감이 안 좋을까요? DLP 같은 경우는 아까 거울에 빛을 반사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거울로 뭘써줘야 되냐면 빛에 삼아서 레드, 그린, 블루를 써줘야 돼요. 그세 개를 합하면 무슨 색? 흰색? 예, 빛에 세 개를 합하면 흰색이 됩니다. 그런데 거울 반사 방식은 되게 좋은데 그 빛이 사실 좀 질이 떨어집니다. 그 빛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만약에 기계에서 삼원색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빛을 레드빛 만들고 블루빛 만들고 그린빛 만들어서 쏘면서 반사시키면 엄청나게 좋은 화질을 얻을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 빛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백색광원을 쏴줘요. 쏴주고 그 광을 생유리를 통과시켜요. 컬러휠이라고 불러요. 색유리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돼요? 빨간 유리 통과하면 빨간빛 되고 네. 파란 유리 통과하면 파란빛이 되죠. 이런 네. 과정을 통해서 빛의 삼원색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의 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두운 색감이나 DLP는 밝은 색감을 구현을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 화면을 보고 분석을 하면 엔지니어링적으로 분석을 하면 DLP의 화질이 더 좋아요. 명암대비라든가경계선이라든가 문제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기분 좋은게 있잖아 체감 와 정말 이 화면이 아름답다 그런거는 아직 LCD 디스플레이를 따라가질 못해요 기술적으로는 화질이 좋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면 이상하게 LCD가 더 좋아요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자 반면 여기 앞에 놓인건 LCD 빔 프로젝트인데요 이 LCD 빔 프로젝터는 안에 LCD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투명해요. 이거 뜯어내면 장착되어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에 강력한 빛을 통과시켜 영상을 만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DLP보다는 어떤 그 화소의 경계선이라든가 명암 그런 부분이 약해요. 그런데 장점이 있어요. 빛을 바로 통과시키니까 색감이 엄청나게 밝은 색감을 얻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청자가 화면을 바라봤을 때 체감하는 화질은 더 좋습니다. 물론 LCD 빔 프로젝터도 단점은 있어요. 첫 번째, 덩치가 크다. 덩치가 크고 그리고 제품 수명이 짧아요. 보통 3000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따가 실제로 돌려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열도 많이 나요. 그리고 열도 열을 식혀 주는 팬 소음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장점 다시 한번. 가격이 저렴하고 체감 화질이 엄청나게 좋다. 그리고 요거보다 진일부한 버전도 나왔어요. 3D 3LCD 방식이라는 빔 프로젝터가 있습니다. 왜 쓰일까? 아까 빛의 3원색이 레드, 그린, 블루라고 했죠? 그 3장의 LCD를 색감을 다 나눴어 RGB로 그런 다음에 각각 다른 빛을 투과를 시켜줘요 그럼 몇 개의 영상이 나와요? 세개의 영상이 나오죠 빨간 영상, 초록 영상, 파란 영상 그걸 프리미 가지고 하나로 합쳐버려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게 3LCD 방식입니다 그 3D, 3LCD 방식 같은 경우는 LCD의 단점을 커버하고 그걸 넘어서서 DLP의 장점보다 더 선명함을 얻는다고 해요. 근데 3D LCD 3LCD 방식의 단점은 뭘까요? 가격? 가격입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3D LCD는 그 선명함에 밝기를 더한 제품인데 지금 가격이 아마 최소 80만 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로 3LCD 타입은 앱손 제품이 좋다고 합니다. 앱손의 주력 제품이에요. 그리고 L모사 있죠? 거기는 주력이 DLP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원리 설명 전에 간단하게 빔 프로젝터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면 아 나는 가성비 따위 중요하지 않아. 내 사전에 가성비는 없다. 그렇다면 앱손의 3D LCD 방식의 4K 빔 프로젝터를 구매하세요 그게 최저가 얼마일 것 같아요? 애플. 최저가 인터넷 찾아봤는데요 네. 어, 제일 저렴한 모델이 330만원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천만원 정도 투자하면 정말 끝내주는 빔 프로젝터를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풀 HD LCD 제품을 구매하세요 동급의 DLP 제품보다 체감 화질이 훨씬 좋아요 물론 그 화면을 분석하면 DLP가 더 좋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체감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거는 아직은 저가형에서는 LCD가 DLP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방식의 문제가 아니야 DLP가 더 방식은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다? 빛의 그 차이 그. 컬러휠이라고 유리 통과면서 빛이 품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LCD 같은 경우 풀 HD LCD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30만원 초반이에요 그리고 좀 괜찮은 제품 비싼 제품 60만원까지도 올라갑니다 근데 LCD 제품은 가격 차이에 비해 품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리고 LCD도 4K 제품이 있어요 4K. 4K로 가면 가격이 한 최저가 200만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품의 크기는 정확히 4배 정도 커져요. 왜 4배 정도가 커지는지는 잠시 후에 시연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LCD 빔 프로젝터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대의 LCD 프로젝터를 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쪽에서 보이는 오른쪽 프로젝트에는 3.5인치 1080p LCD 디스플레이가 들어있습니다. 요거예요여기 보이죠? 요거. 요게 LCD에요. 요거다, 요거, 요거. 까만 테두리 있는 거. 그리고 오른쪽 제품에는 5.8인치 FHD LC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까만 테두리 있는 거에요. 요거요. 위 기판은 메인 기판이에요. 영상을 처리하는 메인 기판. 메인 기판이고요. 여기 보이는 요거는 저번에 리모컨 수신 기판. 여기 요거 이거 보이죠? 요거는 블루투스 수신 기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손에 보이는 거 요거. 이거. 요거는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가정용 220V 전기를 받아서 메인 기판에는 DC 12V를 공급해주고 여기 이쪽에 보이죠? 이게 LED 램프예요 엄청 밝아요 엄청 밝아요 LED, LED 램프에는 30V의 DC 전기를 공급해줍니다 제품마다 LED 출력이 다르겠죠 안시가 다르고 루멘이 다르고요 출력이 더센 LED는 전압이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40V까지도 올라가고요 출력이 약한 경우는 19V까지도 내려가기도 해요 이 제품은 아마 3 0볼트일 거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안에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죠? 잘 보이죠? 안에 정말 간단해요. LCD 패널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 안쪽에서 짱 밝은 LED로 빛을 앞으로 쏴줘요. 쏴준 다음에 몇 개의 렌즈를 통과해 여긴 거울이 있네요. 거울에 반사시켜가지고 지금 겨울에 반사시켜가지고 렌즈를 통과시켜줍니다. 그 렌즈를 통과할 때 위아래 바뀌는 건 아시죠?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배워요. 그래서 지금 거꾸로 된 상이 맺히고 렌즈를 통과하면서 위아래가 바뀌면서 스크린에 쏴지는 거예요. 별거 없지 않나요? 이렇게 보니까 이 구조는 보면 여러분들 보면 그... 필름영사기 있죠? 옛날, 지금은 다 디지털이지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극장 가면 위에서 필름 롤이 둘둘둘 돌아갔다고 그 영사기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필름 대신 뭐가 들어간 거야? LCD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면 너무 빛이 밝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해요. LED 램프에서, 그래그 열을 빼주기 위해서 방열기를 설치했고 방열기를 바로 팬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밝으면 그러니까 빔프로젝트가 밝으면 밝은 제품일수록 더큰 팬이 장착하게 됩니다. 이거는 필름 영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그 기억난다. 시네마 천국 갔어요? 거기서 불나잖아. 영화 틀다가 뜨거워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면, 뭐, DLP와 LCD 화면의 장단점에 대해 막 적어놓은 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정보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체감이 중요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동급의 성능이라면 DLP보다는 LCD 프로젝터의 화면, 체감, 실제 화면을 엔지니어링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그 성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느끼는 체감, 체감은 LCD 프로젝터가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분해를 하고 보니 LCD 프로젝터의 단점도 한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조명으로 사용하는 LED 램프의 수명은 1만 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나 빔 프로젝터에 쓰는 LED 라이트는 훨씬 더 집적도가 높고 출력이 세요. 그러다 보니 수명이 일반 조명보다는 작은 3000시간 정도입니다 3000시간 매일, 3시, 매일 3시간짜리 영화를 본다면 3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전제품이라면 10년 이상 써야 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짧은 수명이에요 그러나 평균 교체 주기가 2년이 조금 넘는 스마트폰과 비교한다면 그다지 짧은 수명은 아닙니다 수명보다 더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바로 먼지. 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 없지만 먼지가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면 구조상 보세요. 뭐 아무리 필터가 있어도 안쪽으로 먼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먼지가 들어가서 LCD 디스플레이나 거울, 렌즈에 먼지가 앉으면 화면이 먼지로 인해서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세척 문제가 있다고 해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투자한다면 이렇게 완전 분해서 해패할건에서 닦고 거울 건에서 닦고 렌즈도 닦고 깨끗하게 닦아줄 수 있습니다. 좀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두 제품을 비교해보니까 LCD 프로젝터를 고를 때 해상도와 관련된 부분이 한눈에 보이지 않나요? 해상도의 차이 해상도의 차이는 얘는 AHD 1080, 얘는 FHD 바로 해상도의 차이는 LCD 디스플레이의 사이즈에서 발생합니다 LCD 비프로젝트에서 해상도가 좋아지려면 디스, 절대적으로 한가지 밖에 없어요 디스플레이에 화소가 많아져야 된다 화소가 많아지는 건 뭐야? 사이즈가 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최신 휴대폰 최신 휴대폰이 삼성 갤럭시 21 21 네. 맞나요? 네. 거기에 적용된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는 그게 최고로 집적된 디스플레이예요 ppi가 제일 많은 ppi는 뭐냐면 픽셀퍼 인치 1인치에 몇 개의 픽셀을 때려 넣느냐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어... 3 2 0 0 1 4 4 0 약 460만 개의 화소를 때려 넣었습니다. 7인치예요 그리고 1인치 안에는 547개의 화소를 꾸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LCD 프로젝터에 사용된 디스플레이는 그런 것들보단 집적도가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대략 400ppi의 디스플레이들. 이 정도 집적도로 LCD 디스플레이의 사이즈를 우리가 계산한다면 AHD에는 3.5인치에서 4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FHD에는 5.8인치가 들어가요. 이 사이즈가 400ppi로 만들면. 그러면 4K는 4K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4K는 얼마만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갈까요? 이거보다 정확히 4배 큰 4K는 가로로 2배 세로로 2배에요. 이거보다 4배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거? 12인치짜리가 들어가야 돼요. 조금만 모니터만 한 거. 그러면 거기에 전력을 공급해 주려면 더큰 파워가 들어가야 되고 더큰 방열판이 들어가야 되고 더큰 펜이 들어가야 되고 더큰 거울이 들어가야 돼. 결국 4K, 4K LCD 빔 프로젝트 사이즈는 이 제품의 4배가 됩니다. 찾아보시면 거의 4배인 거 맞아요. 그리고 무게 10kg 정도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속는 거 가끔 보면은 4K급이라고 하는 거 있어 요거보다 작은데 4K급이래 그거는 뭐냐면 4K가 4K로 영상을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라 4K 영상도 재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저희가 판매하는 요 FHD 빔프로젝터가 너무 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HD 제품의 크기는 이 크기에서 더 작아지기 힘듭니다. 일단 디스플레이가 어디까지 올라왔어? 가로 높이까지 딱 올라와요. 케이스 크기요? 디스플레이보다 한 5mm 더 높으려나? 그리고 결국 LED 광원을 쏴주는 거리도 필요하잖아요. 거울을 반사시키는 거리도 필요하고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작게 만들어요? 즉 결론은 크기가 작고 컴팩트하다고 말하는 4K LCD 빔 프로젝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사이즈를 생각해봐도 보 이것보다 더 커지면 힘들 것 같아. 이거 4배만한 PC만한 걸 사용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결국 FHD, FHD가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LCD 빔 프로젝터의 원리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빔 프로젝터 내부 들여다보니까 어떻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구조가 간단하죠. 옛날 필름 영석이랑 동일한 구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핸드폰을 분해하면 이 앞판 띄어내고 LED 사다가 이렇게 꾸미면 자작도 가능한 수준이에요. 빔 프로젝터 고르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예전에 촬영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띄워줄 수 있나요? 링크로 영상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잠깐만 그런데 뜯어놓고 보니까 이게 220V 제품인데 12V로 개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들 있죠 네. 가전제품은 거의 대부분이 교류 모터를 사용하는 선풍기나 아니면 뭐 냉장고 그런 제품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교류를 내부에서 직류로 바꿔서 사용하거든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네.